안녕하세요.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12월 9일입니다. 어, 어느새 한 달도 뭐한 20일 남짓 남았네요. 음, 오늘은 어, 초롱공인 단톡방 1번 방에서 어, 세금에 대한 질문들이 오고 간게 있어요. 어, 그동안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어, 저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책을 들이다보고 뭐 국세법령정보센터나 그 다음에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이런 데를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자료를 찾고 이렇게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 근데 그러다 보니 뜨문뜨문 어, 뜨문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는 원래 잘 알았던 부분들도 헷갈려서 막 애매하게 헷갈리게 다시 답을 찾아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오늘은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음, 비조정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조정 지역에. 어, 그 비조정 지역에 가지고 있던 집을, 어, 집 현재는 두 채입니다. 두 채. 집이 두 채인데, 1번 주택, 어, 비조정 때 매수. 어, 이거 지금 전세를 줘놨어요. 전세를, 기간을, 편리를 봐줘서 3년하고 6개월을 이제 전세를 준 거예요. 두번째 집도 이제 매수를 한게 여기 a 고요 여기 B라 하면 요거도비소정때 매수를 했어요 현재 실거주 중이에요 비소정비소정인데 지금은 둘다소정지역입니다이 상태에서 물론 두개는 1년 차이 나게 샀을거고 그리고 1번 집은 어, 처음 이제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서 세를 줘놨는데 기간을 아까 3년, 3년 6개월을 전세를 준놓니까 어, 비소정 때 집이 있고, 어,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주택 비소정, 신규주택 비소정, 이렇게 어, 매수한 경우에는 이제 요걸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전세를 3년 반을 줘놨으니, 이제 이분의 질문은, 어, 어디 어그 비과세해주는 요건이 전입을 해주는 기간이 임차인의 그 보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던데 요 6개월 정도 보전 기간 끝날 때까지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서 혜택을 주지 않나요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죠. 어, 이 질문을 줬는데 제가 막 어떻게 갈렸냐면요. 현재 둘다 조정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게 왜 3년 안에 처분이지? 이제 이러면서 제이 제가 질문을 두 번째 이 비주택, 신규주택을 매수한 날이 언제였나요? 또 물었더니 이게 2019년 11월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이 사이에 매수한 건 아, 처분 기간이 2년이다. 이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었던 거죠. 아, 이거 2년인데, 왜 3년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이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웃음> 본인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또 소장이 2년이라고 하느냐? 어, 아, 그러면서 이제 곰곰스러운 이제 대조를 하고 따져봤어요. 뭐 따져봤더니, 이건 당연히 3년 맞죠. 막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웃음> 그래서 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게 헷갈리면 모든 게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기초가 헷갈려서 제가. 어, 정리를 하면, 아까 신규주택, 집이 A와 B가 있다 하면, 요 뒤에 산게 신규주택이거든요. 요거는 종전주택이고, 신규주택을 매수한 시점이 얘가 조정지역일 때만 매수했던 시점이 취득 취득 시점이 조정지역일 때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다 하면 요게요때 예? 매수를 했다 하면 요 비주택의 이제 처분기간이 신규주택의 취득기준일을 따라오거든요. 요게 아까 2018년 어 9월 3일 이전에 매수를 한거는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돼요. 그리고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요 사이에 요때는 2년 안에 처분을 하면 돼요. 이둘다 전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매수를 했다. 이러면 언제의 조정지역이면서 여기 조정지역이어야 돼요. 조정 이걸 제가 놓친 거예요. 조정지역일 때 이때 매수를 했다. 이러면 얘는 1년 안에 처분 엔드 전입까지 해야지만 이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 어, 종전주택이 양도하는 그 당시까지 얘가 계속 비조정에 있다 하면 이게 적용이 안되지만 매수는 비록 비조정 때 했더라도 아니면 조정 때 매수를 했더라도 이게 현재 양도하는 양도일 현재 A가 조성 지역에 조정 지역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 매수는 비조정 때 했다 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조성 지역 때 매수를 했고 요 해당 기간 안에 신규 주택을 조성때 매수를 했다면 A 주택은 비조정 때 샀더라도 양도할 당시에 얘가 조성으로 바뀌어 있다 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A도 조정으로 바뀌어 있고 양도할 당시에 처음에는 비조정이었더라도 바뀐 걸 얘기합니다. 조정으로 바뀌어 있고 플러스 엔드 B를 조정 때 매수를 했고 B는 매수 자체를 조정 때 해야 돼요. 조정 때 매수를 했고 여기 각 해당 구간별로 요 기간에 해당될 때 샀다 이러면 처분기간이 이렇게 3년, 2년, 1년 플러스 전입 요 요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막 답을 하면서 헷갈렸던 게, 요 A를 비조정 때 이제 샀더라도, 지금이 조정이면, 아, 요 바뀐 기간이 적용되더라. 이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3년이죠? 어, 2년이 아니었나요? 막 이렇게 제가 허소리를 한 거였죠. <웃음> 그리고 이제 다시 곰곰 따져보니까, 어, 요 B, 신규주택 자체를 비조정 때 매수를 했다. 둘다 매수, 매수 자체는 비조정 때 했다. 근데 지금은 둘다 조정이다. 그럼 지금 둘다 조정인 거 필요 없고요. 피해를 신규주택을 비조정 때 매수했으면 이거는 3년 안에 처분인 거죠. 비과세 처분 기간이. 아 오늘 이런 거를 한참 단톡방에 주고받고 했네요. 이러면서 저도 이 이제 헷갈렸던 것들이 또한번더 정리가 되는 거죠. 어, 이런 오늘 대화들을 주고받았었습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요 기준이 뭐라고 해? 비가세 따질, 비가세 기간 따질 때 제일 큰 기준은 신규수택이 매수할 때 조정이었다. 이러면 기준을, 날짜를 찾아간다. 이거예요. 신규수택이 비조정 때 매수를 했다. 얘는 그냥 3년입니다. 뭐 전입요건이 필요 없겠죠. 뭐 이렇게 되고요. 신규를 딱 조정 때 매수를 했다 이러면 아까처럼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일시적 이주택 처분 기간을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바뀌어집니다. 3년, 2년, 1년 플러스 전입 이렇게 이제 바뀌고 어, 종전주택을 비조정 때 샀는데 얘가 양도할 당시까지 계속 비조정에 있다. 그러면 이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가 비조정에 하나가 그대로 있다 하면 그러면 또 그냥 3년이 되겠죠. 비조정에 남아있다 하면 근데 양도할 당시 얘가 조정으로 바뀌어 있고, A도. B는 아까처럼 조정 일때 샀다, 이러면 나눠봐야 됩니다, 구간을. 음, 이렇습니다. 어, 오늘 아까 이런 얘기도 한참 주근이 박거니 했고요. 어, 오늘 저녁에 조금 이제 짬이 있어서 단독을 꼼꼼히 오늘은 좀 제가 들여다봤어요. 다른 데는 너무 바빠서 제 톡방의 이야기를 제가 막 건너뛸 정도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는 그런 방인데요. 오늘 이거 얘기하다가 또 누군가 상속주택을 또 질문을 했어요.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 그리고 이제 종전주택이 이미 있었고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는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양도할 당시에. 근데 이제 상속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상속주택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 어, 종전주택은 그대로 집이에요. 근데 상속받았던 집이 그냥 입주권인 입주권.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 그거는 똑같이 상속주택특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 오늘 그것도 막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어, 정확한 자료를 또 톡방에 올려서 두 가지의 자료를 다 올려서 굉장히 깔끔하게 오늘 정리를 했었거든요 어, 톡방에 오늘 나누었던 수다를 음, 제가 막 헷갈려서 어, 헷갈려 해왔던 또 그거를 정리를 또삼바가게 오늘 했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수다를 나누어 봤습니다 음, 세금에 대해서는 잠시 신경 안쓰면 있잖아요. 가장 기초부터가 헷갈립니다. 정말로. <웃음> 이렇게 한 번씩은 정리를 해두면 또한번더 다져지고 제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새 연말인데요. 연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모임이 또 취소되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벌써 모임 두 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복한 연말로 한해도 마무리하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편안하게 단톡방에 주고받았던 이런 수다들을 또 유튜브에서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세금 이러면 머리 찌가나지만 기초를 또한 번씩 정리하면 그게 또 가장 또 든든한 또발판이 되거든요. 오늘 다 정리되셨죠? 신규 주택을 조정지역 때 매수했다. 그러면 기간을 따져본다. 매수한 시점에 따라서요. 8 당시에, 어, 종전주택, A주택이 계속 비조정에 있다. 그러면 볼거 없이 그냥 3년이고요. 어,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지금은 뭐 조정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신규주택을 비조정 때 매수했다. 그러면 뭐, 그것도, 그러니까 뭐, 비조정이 하나라도 기여가 있었다. 뭐 그런 것 같으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죠? 양도할 당시에 둘다 조정지역으로 바뀌어 있는데, 둘다 조정직으로 바뀌 있는데 신규주택을 매수할 때도 조정이었다. 그러면 기간을 나누는 이걸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편한 수다를 떨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